크리스마스 음악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스토어에서 신규 전선 스킨으로 아전선 스킨 있네 아하 오 이거 와칸 왜 안뜬거야 이거? 그치 오단 하나를 크리스마스 기차에 초대할거야 대신 그 행운의 분대가 되기 위해선 서로 싸워서 이겨야한다고아 그리고 선물로 모든 레전드에게 완전 무장의 매일 새로운 로드아웃을 줄게 나한테 보답할 필요는 없어, 진짜로. 근데 미라지가 왜 차장이야? 오, 이거 진짜 개구리다. 그쵸? 우와! 롤롤짱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춥다고? 우와! 춥다고? 아 이거 코, 이거 너무 웃겨.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명치가 명치에 가명 달려있어서 너무 무서운데? 어디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이렇게 펑 하면 이거 명치 맞아서 죽는 거 아니냐고 너무 무섭다고요 그러고 산타 할배처럼 클로스틱 <웃음> 산타클로스틱인가봐요 그쵸? 뭐이런오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그쵸? 이 바지 유광 재질인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핵프로스야 장난하냐? 어따다 비벼 잭프로스트를 뒤질라고 진짜 어, 개빡쳐 어? 잭프로스트를 어디다 쳐비비냐 헐 이거 사탕요정이네 아 이빨요정 이빨요정 어. 여러분 그 잭프로스트 나오는 가디언즈라는 드림웍스건가 걔네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거기에 투스페어리라고 이빨요정 나오거든요 서양에서는 그... 이 아이들이 유치가 흔들리잖아요 애들이 유치가 흔들릴 때그 흔들리는 유치를 뽑아가지고 베개 밑에 넣고 자면은 사탕요정이 동전을 준대요 음, 돈을 준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베개 밑에 베고 자면은 그 이빨이 사라지고 그 동전을 이빨요정이 놓고 간대요 그게 약간 서양식 음 약간 전설? 동화? 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이 파인더 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이런. 뭐 이것도 괜찮네요.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요? 음. 그러고, 아. <웃음> 어우, 야, 씨. 미라지 뭔가 좀, 조금, 좀 되게 굉장히 어... 작네요. 음... 키가. 어. 작고, 네. 굉장히, 음, 작네요. 음. <웃음> 그건 그렇구만. 음. 이 빨까기 인형, 호두까기 인형 아니야? 이 빨까기 인형 얘가 말이 많은 캐릭터라서 그런가봐요. <웃음>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자를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. 뭐라는 나는 너를 죽였어. 지금은 겨울이지. 너무 실망 마. 산타 할아버지 대신 부모님이 선물을 줬을 테니까. 통신파괴 <웃음> <동심> 놈들은 <웃음> 내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았어. 뭐야? 난 <웃음> 겨울을 좋아하지. 그렇구나. 춥다고? 내가 더 춥게 만들어 주겠어. <웃음> 많이 추워, 친구? 뭐야? <웃음> 신 따뜻할 거야. 그 <웃음> 이거 너무 웃긴데요? 했지만. 이거 너무 웃긴데? <웃음> 얘 얘가 그 옥테인이잖아요. 근데 옥돌프로 이름 바꾼 것도 너무 되게 얘는 좀 싼스 있다 되게. 근데 와, 이거 꼬리도 있어 뒤에 미친 존나 웃긴. 개 웃겨 씨발. 너무 웃긴데 이거? <웃음> 아 이거 너무 웃긴데요, 진짜? 진심 너무 웃긴데? 미쳤나 진짜 존나웃겨몸좀 데워줘. 긴 겨울이 될 테니까. 어 고명제죠? 집으로 예, 올 터라고 그존나 개뚱뚱한 새끼 있잖아요. 예, 북극곰이 됐네요. 괜찮네요. 굉장히 적절한 스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좋네요. 이 스킨 좀 갖고 싶다 그죠? 와. 헉! 나 이거 R301 이거 쓸래? 와나 이거 쓸래 살수 있나 보다. 헉! 와 이거 대박이다. 뭐 미쳤는데, 이거? 스킨 미쳤는데, 걔 그냥, 이렇게 돌아버렸는데? 존나 개쩌는데요? 응? 미쳤는데요, 그냥? 미쳤는데? 개 돌았는데? 개쩌는데? 미쳤는데? 와, 그쵸? 엘사 같아 진짜. 미쳤는데? 개쩌는데? 와, 여기, 여기 끝에는 뭐관간 같이 생겼잖아. 그죠? 미쳤다. 쩐다. 뭐, 알구구 슈가 러쉬 음. 사탕을 이렇게 쫙 뿜어내는 약간 그런 좀 그런 느낌이죠 그쵸? 어,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다 그죠 이건 약간 첼리의 초콜릿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음.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에바 8 샷건 스킨인데 이거 굉장히 귀엽네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여기는 마치 밑에 샷건 탄이 아니라 초콜릿이나 사탕통이 있을 것 쿠쿠. 같은 이게. 헉! 냐옹가 후척을 거 있는데 어떤 거요? 자랑하는 거요? 이거? 건... 이거 아니면 이거? 이거? 이거면 부럽고 나머지는 그냥 별로? 그리고는 R2020 이거 존나 귀엽네요 그죠 연말 인사래 요 어, 죽여버리는 건가 연말 인사로? 그렇구만 <웃음> 다 있어요? 와.. 대박 연말 인사를 연말 인사를 총으로 하는 거진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? 응 음. 그냥 죽여버리고요. 허랑이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다. 어, 나도 이거 살까봐. 아못 사나? 못? 어살수 있다. 이거 이거 파란 거 800이거든요. 근데 제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파란 거 815개 있잖아요. 저살수 있다. 와 근데 치음님이거다 갖고 있다니 와. 또, 뭐야 이거? 네온 윈터 좋나 별로? 이번이 네 마지막 겨울이야. <웃음> 당연히 휴가 얘기는 아니지. <웃음> 어 이렇게 살인 예고를 어흥 이게 추운 것 같아? 공허 속에 있어봐 진짜 추위가 뭔지 알게 될걸 그렇군요 음? 와 이거 근데 이거 패턴이 이렇게 눈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짜 괜찮다 근데 내려오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? 눈은 내리는데? 그렇지 않아요? 눈은 내리는데 어째서 그림은 올라가는? 아 근데 얘도 눈으로 해주지 뭐야 이거 눈 결정? 어디가 눈 결정인데 미친놈아? 어디가 눈 결정인데? 개 올탱스? 기눈 사이로 어, 뭐야 뭐야 미친새끼. 겨울은 길지만 <웃음> 이 새끼 이 옥돌프잖아. 어, 이 새끼 막 폴짝폴짝 뛰는거 봐. 뭐 징그러워 야. 좀비 같애. 옥돌프가 아니라 미친놈아. <웃음> 뭐냐? 응, 음, 음, 그렇고, 응. 음. 특별 배송 플랜라인플랜음 플랫, 이거 굉장히 근데, 굉장히 크리스마스틱하네요. 어, 이거 이 부분, 트리 모양 이렇게 돌아가는 거 되게 좋다, 이거. 아딕 블래스터, 별 관심 없고요. 어, 별로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, 이거. 약간 스타워즈 같은 느낌인데? 다음 달에 스타워즈 나와서 그런가? 빠돌이 새끼들. 응. 음. 오, 어, 이것도 좀 괜찮은데, 역시 전설 스킨이 아니라서. 조금 2%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브론즈 비스트. 브론즈 괴물이죠? 네 황동 괴물? 어, 음, 근데 굉장히 브론즈 같지 않고 약간 너무 주황색이 좀 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이건 얼터네이터, 얼터네이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킨이죠? 그리고 제가 얼터네이터 좀 좋아함, 왜냐면 이거 속이 되게 쉬워요 사악한 눈사람이 쳐 웃고 있고요 오! 이 새끼가 이 새끼 머리를 파먹었네 그래서 이 새끼는 좋아하는 거고 처먹으면서 봐봐. 입 옆에 막 이렇게 눈, 눈송이 눈 날리고 있지. 이 새끼가 서먹었네. 와이 새끼 너너너이 새끼 이거. 어? 너이 새끼 이건 좀 동족 상자네. 요야 어? 이건 좀. 응? 그러고. 꼬미 귀여운. 와 이거 알고 이렇게 무광 까만 색으로 나오는 것도 좀 예쁜데. 꼬미 귀여운 거. 꼬미 좋네 귀여운 거.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 달랑 달랑 달 그러니까 옵치 스킨보다 이거 보니까 무진장성이 있는데요. 진짜? 무진장성이 있다. 오버진 이래서 안 돼. 무슨 데일리 템이나 이런 거이 무광 블랙에 진짜 반짝거리는 키링이라야이 씨. 오늘 이것도 귀엽다.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쳐 사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아 이까 냥냥냥 그러고 이 팩은 뭐야? 크리스마스 파티 수집품 이벤트 팩 이게 뭐야? 아 이거 그거네. 이거 팩이네. 이거 상자 깡으로 나오는 건가봐요. 그죠? 이벤트 한 개는 50% 전설이고 우! 그짱 신기하다. 헐개 신기해. 아이 팩에 내용물이 세개 들어있는데. 세개 아닌가? 이벤트 무조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무조건 까면 나오나봐 까면 무조건 여기 있는 게 나오나봐 그죠? 짱이다. 음 괜찮다. 자 여기에 부적을 어 부적 이거 아닌가? 아있다 어, 아, 너무 귀엽다. 존나 씨발 저 귀엽죠? 음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시고요. 다음에 에펙 상자깡을 해보도록 합시다.